쿨가이 cool 한의사 김경호 원장의 건강! 가시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오비 m 스피치 원장 김효석이고요. 쿨가이 cool 한의사 한약박사 한의 김경호입니다. 예. 본인의 몸으로 직접 다 체험하고 테스트하고 임상실험에서 하는 것만 하시길 유명한 직접 본인이 <웃음> 직접 다리고 만든 경옥고 경옥단으로 만드는 고집이 센 한의사십니다. 아, 제가 먹어봤는데 또 보약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맛있어도 와, 돼요? 원래 그 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야? 볼 보약이? 때는 워낙 쓴걸 드셔가지고 그 정도도 달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해요. 어릴 때한도 먹어서 진짜 <웃음> 잘, 잘 먹어요. 저는 네네. 어릴 때늘뭐 몸이 약해갖고 그냥 한약을 달고 살았으니까 아, 뭐 웬만한 거는 쓰지도 않아. 어. 그 요즘에 어머니가 아직도 저를 챙겨주세요. 오. 아직도 칠순 하천 넘으셨는데도 어 누가 이제 아는 분이 그 인삼밭을 아, 하시는데 인삼꽃을 따가라고 네. 해요. 에이. 그러면 가셔갖고 인삼꽃을 큰에한 네. 부대를 따와서 그걸 말려갖고 그걸 이제 건강원에 보내서 음. 그 엄청 쓰더라고요. 인삼꽃이 그럼요. 떨구 쓰고 그래서 거기다가 배다가 대추에다가 하고 만들어서 주세요. 좀 맛있어요. 최고의 약입니다. 그렇습니까? 인삼꽃 그럼, 어, <웃음> 그렇게 좋대면서요. 꽃 중에 예, 꽃 중에 최고의 예. 어... 우리가 이제 여러 혹시 아시나요? 음. 꽃 요리. 예, 꽃 요리, 뭐 꽃밥 맞죠? 이런 거 먹고 어, 그꽃 예, 요리 어. 중에 인삼꽃. 어. 장난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럼요. 아, 하긴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그 그, 그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그럼요. 그 생존을 위해서, 그 번식을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꽃이라는 게 어차피 아. 인삼, 전, 뭐 인삼 전체에서 어. 그게 꼭 뿌리로만 있으란 법이었고 뿌리에 있는 영양소가 줄기를 타고 어. 잎을 걸쳐서 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니까 뭐 그게 근데 그 귀한 있잖아. 거를 인삼밭 분들은 왜 와서 따가세요 이럴까요? 뭐 처리할 게 없거든요 나중에 그게 아마 어. 그 상업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아마 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친한 어. 분이시니까 그니까 친한데 친한. 네, 네. 일반적으로 한 (50년) 지기니까 우 네,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래요 네네 아~ 어, 어, 열심히 먹어야겠 지금 아~ 어, 그럼요 어~ 그냥 어머님, 정성이 90인데, 정성이. 먹으라고 해서 먹는데, 그러니까 늘 전화하면, 그거 먹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먹어요. 근데 자꾸 까먹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김용수 대표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이렇게 열렬적으로 <웃음> 그 힘이 장난한 이유가 인삼꽃, 인삼꽃, 어머님의 정성이 었다 어머님 정성. 정성. 네. 음, 그 이게 이제 보약이죠. 네, 평소에. 그렇죠. 보약이라는 건꼭 아파서만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또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드시죠. 한의원 네. 가서 드시는데 이 보약이 꼭 먹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 들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 그 예전에 나온 옛날 옛전에 그 의사분 중에요. 손사막이라는 분이 계세요. 손사막. 네, 손사막 선생님이 예. 쓰신 글 중에 보면 그 식보, 심보 음. 정보, 음. 식보, 약보라는 영어를 써서요. 음. 정보는 식, 신보, 정신적 보양만 음. 못하고 신보는 정렬 보호해주는 것만 못하고 약보는 식보만 못하다. 이런 음. 말을 써놨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음.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약을 주거나 건강하게, 이보짜는 방법은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음. 몸을 건강하게 해줄 때의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답형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네 가지 사이클을 꼭늘 생각하면서 치료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보세요. 신보, 정신적 보약을 줘야 된다. 음. 마음을 안정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화나지 않도록 하고 스트레스 잘 풀고 즐겁게. 그 그게 중요하잖아요, 진짜. 굉장히. 아 그러니 음식 그, 그거 그어떻게 중요하죠? 예, 예. 좀더한번 예를 들어 줄 텐데요. 어. 그렇게 정신적 보약을 줘야 하고 정신적 보약. 두 번째 보약은 정보, 정보, 육체적 건강. 육체적 건강. 예, 그렇죠. 가볍게 움직여주고 움직여. 운동해주고 그런 아. 보약을 그렇죠. 반드시 먹어야 걷고, 된다. 그고 가벼운 운동. 그러고 나서 심보, 어. 신보. 신보아 식보, 식보. 그다음에 먹는 보약을 먹는다. 우리 음. 일반적 음식을 통해서 몸을 건강히 하는 방법. 음. 마지막으로 약보. 약보는 약을 먹어야 된다. 예, 약을 주는 거죠. 아, 신, 약을 주는. 식보와 약보의 차이는 딱한 가지죠. 어. 의사가 주면 약보. 약보. 내가 먹으면 식보. 오, 네 오렌지를 의사선생님이 주면 약이 약이 아. 일단 당... 이 처방이니까 네 <웃음> 본인이 먹으면 식보지요 음. 어찌됐든 이 단계로 늘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음. 우리 음식을 줄때야이 네. 음식이 이런 효능이 있어 음. 이거 먹으면 몸이 좋아질 거야 음. 근데 이렇게 주는 거죠 야이 음식 먹어 그러면 건강해져 이러면 하... 좋아질까요? 아니죠 정적으로 스트레스 받겠죠? 음. 야, 먹고 떨어져! 어, 그런 거죠. <웃음> 그러면 은 아마 이 순서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주겠죠? 응. 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널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어. 음. 근데 이 음식 먹기 전에 신보예요. 어, 정신 신보. 보약을 줬죠? 어. 두 번째. 야, 이거 먹기 전에 우리가 너무 좀 오래 앉아 있거나 이렇게 해서 좀 소화가 안될수 있어. 음. 나랑 같이 좀 걷다 올까? 음. 운동하고 나고 잠고 움직이고 나면 밥 맛이 더 좋잖아. 아. 나랑 같이 잠깐 산책하고 와서 이 음식 먹자. 음. 음식 먹기 전에 그렇게 해서 한번 돌고 온다면 음. 정보가 되죠. 음. 그다음에 이 좋은 음식을 준다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항상 정신적 보약을 줬는지 음. 육체적 보약을 줬는지 이걸 반드시 생각한 이후에 음. 식보를 생각하시는 순서로 여러분들 하신다면 더욱 더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신보 신보 신보 정보 그러니까 신 그러니까 좀 정신. 신을 신음 있는 것도 예, 보약이겠네. 신을 믿는 거 신보 신. <웃음> 신보를 하는 게 이게 좀더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어. 신보를 하는 게 뭐죠? 주로 종교 활동이죠. 종교 활동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에 도닦는 도닦는 거. 네, 어. 그다음에 뭐뭐 심술 수련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산에 들어가서. 예, 그것 네, 그, 예, 그것도 그런 일러한 중에 하나고요. 아 두번째 명상도, 명상도. 어, 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정신적 보약이고요. 뭔가 스트레스를 산에 올라가서 자연에 아 풉니다. 자연은 음말 없이 들어주죠요 음 그리고 이제 육체적 보약을 하게 되죠그 음 다음에 이제 정신적 보약을 하게 되는데 항상 그 순서를 생각하셔서 음 육체적 보약은 누가 하시죠? 피트니스 아 아니, 운동 선수. 아 이런 쪽에서 관리합니다. 를 음. 그다음에 식보는 주로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하죠. 음. 약보하고 왜냐면 음. 사실 잡으세요. 정식 보약을 산업화 시킬 수 있을까요? 아 힘들어 힘들어 어요 어, 힘들어 육체적 음. 보약을 산업화 시킬 수 있을까요? 그뭐 산업화까지는 안 돼도 뭐 대단하게 어렵죠. 대량으로는 안 돼요. 네 공장에서 찍어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식, 식보는 식품은 가능하다. 식품은 가능한 건강 식품 시장이 어마무지하죠. 네 오. 그래서. 사실은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어. 놓치는 거 우유 요즘에 뭐~ 고혈압이든 당뇨병이든 잘 생각해 보시면 음. 그~ 정신보와 정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 너무 식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뭘 음. 먹을까보다 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보시고 음.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음. 고혈압 당뇨병 두 가지다 치료할 때 이렇게 말하죠 스트레스 어. 받지 마세요 즐거우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음. 됩니다 늘 웃고 지내세요. 두번째 운동하세요 살 빼세요 똑같은 음. 말이지 않습니까 고혈압도 당뇨 보통 음. 여러분들 모든 성립병 침보 정보 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식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힘들어 그게 보면 주변에 대부분 먹는걸로 해결하려그래 먹는걸로 먹는걸로 아, 왜 그러죠 아세요 <웃음> 편하잖아 그게 네. 먹는거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아. 음식은 나한테 너왜나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거는 식보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뭐 뭐 운동하러 가면 자꾸 뭐 시키고 뭐하라고 잔소리하고 뭐 이래요. 정신적인 어, 것도 그렇죠. 너 이런 마음 가져라. 자, 가져라, 뭐해라, 그리고 뭐 비워라. 뭘 비워? 아우 막 자꾸 생각나고 막 이러고 막 힘들어. 네, 근데 식보는 그냥 뭐? 먹는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먹습니다. 뭐, 뭐, 뭐, 뭐, 맛있는 거 먹고. 네이 이 먹는 것이 저한테 뭐라 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그쪽에 한쪽에 치우시면 안되겠네아이지않았습니다 보약은 먹는 것만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걸로 해결하고 있다. 그 운동하고 정신적인 보약이 부분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쿨가이 한의사 아, 김경호 한의학 박사, 네. 저는 어, 설득 박사, 김효석 박사 네. 두 박. <웃음> 아, 그러니까, 그 보니까 그게 이안 했네. 우리가 두 박사네. 그 김효석, 김경호. 어, 그래. 예, 그것도 좀뭔가 있습니다. 김동간의 김박사. 자, 김박사 둘이서. 네. 아, 김박사님. <웃음>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하느라 힘들었거든. 어, 박사 공부하느라 정말 힘들었 아, 그래도 이런, 이런, 이 자랑 한번 해야지. 아,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